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킹송 카페에 나왔습니 네. 어, 오늘은 펌박스에 백사이드 트리 들어가는 뭐 팁이 있냐고 이렇게 댓글이 달려가지고 팁은 아니고 그냥 제가 처음에 연습했던 방법 그거를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펌박스에다 프론사이드 5티5티 같은 거할 때는 박스 앞에서 그냥 앞으로 점프하듯이 하면 되는데 백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로 점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연습할 때 저도 지금 거의 그렇게는 안 돼요 프론사이드 5티 연습하는 것처럼 그래서 백사이드를 어떻게 연습했는지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알리가 돼야겠죠? 뭐 알리는 뭐 당연하지만 알리를 하는 할줄 아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댓글 남겼겠지? 어, 높은 장애물은 아니고 낮은 장애물을 올라가는 뭐 넘는 것도 괜찮고 그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알리를 점프를 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 타이밍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 타이밍! 또 중요하고, 조그만, 모르게 되지? 조그만 턱? 턱 같은 거를 띄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그 다음 스텝은? 어 이걸 이제 아예 넘어가거나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 속도를 천천히 해가지고 트럭이 저 엣지 부분 트럭이 여기 엣지 부분에 걸리게끔 점프를 이제 알리로 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천천히 아 엄청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 속도랑 거리감을 그래서 타이밍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는 그 쉽게 그냥 어느 정도 속도 내가지고 알리 뛰면 올라가지만 여기 걸려면 적당한 속도랑 뭐 뭔가 타이밍이 맞아야지 여기 트럭이 탁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조, 좋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연습했어요 딱 알리를 점프해서 이 트럭이 거의 달랑말랑 이렇게 딱이 정도 타이밍을 연습해서 올라가도 되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이 여기 보시면 볼트 너트가 여기 있는데 볼트가 딱이 지점까지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받는 느낌 알리로 떠서 여기서 이렇게 받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저 올라간 느낌으로 알리를 쳐서 여기에 탁 걸치게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일자로 이 레지가 있으면 이 레지가 있으면 90도로 들어오잖아요 알리를 쳐서 그래서 그 90도를 점점 각도를 줘 가지고 우리가 펌 박스를 타는 그 백사이드의 진행 방향으로 점점 만들면서 각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일을 이 엣지에다가 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처음에는 그냥 일자로 아,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느낌 그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테일이 이렇게 걸리단 말이에요 그이번에더 각도를 줘서 이렇게 테일쪽 트럭이 걸리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엣지가 부드러우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라이브가 돼요.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깨만 잘 신경쓰면 되거든요 어깨가 장애물 이제 엣지에 들어갈 때 그라인드 하는 방향이랑 제 어깨랑 이렇게 수평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팔이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은 어깨가 이렇게 열리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이 앞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어깨가 열리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어깨를 최대한 닫아서 이걸 수평으로 만들어야지 여기서 떴을 때 엣지의 백사이드 트릭을 성공할 수 있어요 백사이드 트릭을 그렇게 연습을 하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가 일단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엣지의 진행 방향과 내 어깨랑 일치를 해야 된다 처음엔 그라인드를 확할건 아니니까 적당히 내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신경 써서 만약에 어깨가 열리면 눈쪽이 그냥 같이 이렇게 들어가버리 어깨가 열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깨 진행방향을 엣지에 맞추고 팔이 뒤로 접히는 스타일이라 이게 어깨가 열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백사이드 트릭을 도전하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팔 드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어깨 신경써서 그라인드하는 엣지의 방향을 맞추면 좀 백사이드 트리 들어가는 게좀 느낌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5050 /50 그라인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컨텐츠 엄청 지루한 컨텐츠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이브를딱 떠서 이제 올라갈 때이노즈를 그라인드하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떠서 올라가는 거를 좀 연습하다가 어깨를 최대한 여기 최대한 여기 엣지에 맞춰서 알리를떠서 점프했을 때 노즈를 이 앞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근데 어깨가 만약에 열려 있으면 앞으로 밀어주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깨가 여기에 맞게끔 닫혀 있어야 평행이 되어야 파이브로 떠서 들어갈 때 이거를 이렇게 밀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어깨가 좀 중요한 거 같아 오케이? Okay. Okay. 그런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무릎을 끌어올려서 계속 계속 트라이 계속 도전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엔 펌 박스 높이 한이 정도가 다음 스텝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텔걸리도록 확실히 올라가고 이렇게 걸리게끔 올라가도 되고 아예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그래서 알리가 잘 돼야 돼 이렇게 각도를 넣어서 이렇게 거는걸로 만약에 이렇게 너무 밑에가 걸린다면 그더 들어 올려서 아예 올라가게끔 연습을 하는거 같요그 다음에 이제 어깨 맞춰서 들어가는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깨는 이미 맞춰놔 이것도 방법이야 어깨는 이미 수평에 맞춰놓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아직 백사이드는 계속 연습, <웃음> <웃음> 연습단계라. <웃음>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저는 좀 이런 방법으로 백사이드 5050부터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해외 영상들도 좀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어깨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팝 타이밍 그다음에 거리 이런 거 거기 초점을 두고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영상에서 보여지는 스케이터들은 워낙 잘 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중점으로 두고 영상을 좀 보면은 거기서 팁을 좀 얻어가기 쉽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어, 연습을 하실 때 어깨가 열려 있으면 노즈가 들어가고, 그런 거를 자기만의 방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어깨가 열리다 보니까 노즈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어깨가 열리면 앞쪽 노즈가, 레지로안 오고 자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몸소 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법적인 거를 계속 트라이해서 본인의 방법을 어,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들면서 이제 보드를 타는 거죠 뭐다 똑같지만 일단 백사이드 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저는 됐다 이러면 좀 충분하려나? 알리를 뛸때이 엣지 만약 에펌박스라고 한다면 내가 알리를 떠서 그 엣지에 정확히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간격 있잖아요 그 간격이 좀 중요하고 음, 그라인드가 좀잘 되려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노즐을 그라인드하는 방향으로 밀어야 된다 근데 밀때 어깨가 열려 있으면 밀기는 쉽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지 앞쪽으로 밀기가 쉽 어깨가 열려 있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미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몸이 이제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연습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좀 팁이 팁이 좀 됐나? 네, 오늘도 전 백사이드 립슬라이드 좀더 연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백사이드 트릭 느낌은 여기까지 한번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니까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뭐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볼 테니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연습도 되고 다음에 또 봐요. 하이파이브!